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오늘은 눈썹 아래 눈두덩과 눈을 관장하는 관상1 2지궁 중에서 전택궁 관상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택이라 함은 받전자 집택자 해서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부동산 운을 포함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쌍수를 여기서 쌍수라고 하면 쌍꺼풀 수술입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면 할수록 눈썹이 내려와서 전태궁이 좁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 눈썹이 눈과 아, 가까이 있으면 아무리 눈이 크다고 하더라도 어, 쌍수를 한 것이고 또 눈썹이 눈과 가깝게 되면은 답답한 인상을 주기도 하고 어,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 눈의 크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이 눈썹이 눈에서 가깝게 되면 남성적인 이미지 어, 눈썹이 눈에서 멀면 여성적인 이미지를 풍기기 때문에 에, 상당히 여성스럽고 예쁜 이미지를 주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질문 주신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 질문 내용입니다. 36살의 여성인데요. 2 0살때 쌍꺼풀 수술하고 눈썹이 내려온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눈매교정술을 하고서는 눈썹이 내려와 보여서 인상이 강해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눈썹 거상을 알아보았는데 눈에서부터 눈썹 거리보다 이마가 더 넓어져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마가 넓어서 5년 전에 모발이식을 한 상태거든요 더군다나 한달 전에 압구정에 다니던 피부과에서 이마필러 맞았는데 이마 위쪽이 누워버려서 황비형 머리처럼 돼가지고 현재 다 녹인 상태입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자막을 넣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눈과 눈썹 사이에 전태궁을 그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이 눈썹 거상을 하려고 한다면 이 이마를 이 거상을 해야 되는데 이 이마 거상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당기는 수술이란 말이죠. 어 그러면 이 부분이 5mm가 늘어나려면 이 부분은 10mm 20mm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것보다 이마가 더 뒤로 많이 올라가는 어, 그런 비율이 어, 생기게 됩니다 어, 이러한 비율은 그러니까 이렇게 주름은 눈 주름은 어, 거의 없는데 어, 또 이마 주름도 거의 없는데 어, 이렇게 좀 남성적인 이미지 어, 이렇게 대신 뭐 중년 탤런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넓게 하려고 도리어 어, 남성적인 이미지 또 나이 든 이미지가 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관상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청담동의 박현성형외과에서는 이 전택궁도 어, 좋아지게 하면서 이마관상도 어, 남성스럽지 않게 좋게 하는 이마축소거상술을 개발해서 수술하고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